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의 노아입니다 오랜만에 도이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또 한번 깔아봤어요 <웃음> 제가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남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여러분 안녕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를 준비를 했어요 말투는 그대로 자. 일 한번 패키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뭐 결명? 오또 결명? 오또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없어 근데 원래 제가 한 박스가 더 있어요 이 선물을 받아고 하나 더 있는데 음 세군 줄 알았는데 다시 갖고 올까? 아무튼 이렇게 안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버즈부터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짠이 포즈를 잡고 있는데 만화 속에 나오는 포즈들을 직접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 직접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 이렇게 까니까 이게 텐션이. 도레미파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 까주고. 이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눈가리가 움직여요. 이... 아, 일단 모가지가. 턱도 늘고, 들고, 이으로도보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또 사팔 뛰기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손으로 해야 되니까 여 알들이 이렇게 막 지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건 별로. 비추. 그리고 이렇게 헬멧. 수동으로. 그리고 팔도 아주 자유자재로 그냥 다 180도 180도 이렇게 다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근데 손가락은 손가락한 요정도?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동심이잖 이렇게 누르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거는 소리는 나진 않아요 다양한 포즈들이 된답니다 침봉선막 이런 거다 다 되죠 다되 모든 게다 수동이야 이거는 소리도 안 나요 다리도 아주 딱딱딱 딱딱 딱딱하면 나오지 다리 밑에 보면 설수 있게끔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이게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딱쓸수 있게끔 자 서봐 아, 이렇게 안돼 아, 중심을 잘 잡아줘야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 각종 이제 포즈들 응? 어, 이렇게. 요요 느낌인데 이렇게 못써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애가 <웃음> 그래서 뭐가 있냐 이 거치대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동봉스 아주 딴딴스예요 어, 딱딱 얘도 딱딱 얘를 활용해서 얘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치 아, 진짜 버즈가 총을 쏘는 듯이 그리고 더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디즈버즈가 날라갈 수가 있어 어나 목소리 다시 여러분 이렇게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웃음> 날라 날라 날라 간다 뉴 인피니티 앤비언 이건 진짜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츠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징 버즈 구에는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죠, 얘. 얘는 얘 디즈니 버즈예요, 디즈니 버즈 짠! 크기는 진짜 거의 비슷해 근데 얼굴 보면 눈가리도 얘는 안 들어가고 얼굴도 이렇게 양옆으로만 이렇게 돌아가지 어! 대신에 얘의 장점 뭐야? 이런 거지 뭐 응? 뒤집어질 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들어면서 이렇게 확펴진다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 쏘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얘는 이렇게 불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버즈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우디. 우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있고요. 어, 진짜 뭔가 살아서 움직일 것같아고 조금 뭔가 갑자기 기분이 조금 확 얼굴 돌리면 어떡할 거야? 어,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이렇게 다 같이 동봉. 우디!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막 난리, 난리, 다 난리, 생난리. 우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자. 모자도 한번 빼게요 음아음아하네 아주 그냥 패키징이 아주 음에음에으점 좋네 흥어 충전을 했더니 또 여러분 또 애플워치에서 또심 호흡을 하라고 <웃음> 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좀만 더 힘내세요! 어? 네 아들입니다 <웃음> 이렇게 판대가 나왔어요 여러분 짠이렇게 소우디! 결국 물광 물광 피비 안녕하세요 기미에예요 여러분 2 0대땐 어, 놓치지 않았었죠. 놓치지 않을 거야. 자, 얘도 눈가리가 여러분 돌아가나요? 네 돌아가요. 얘도 이렇게 눈가리가 내려 밑으로 보는 우디 위에 보는 우디.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이거? 아기? 아기. <웃음> 손모까지 날아갔죠. 오 어, 됐어요. 여러분. 아 얼굴도 어, 얘는 이렇게. <웃음> 360도 돌아가요. 조금 무섭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딱 하면은 안되는데 안돼요 얘는 그냥 쌍식 저 이제 거치대를 한번 꼽아줘 볼게요 버즈는 약간 그 약간 꾸부리도 있는데 얘는 꾸부리가 없고 그냥 이거야 안녕 손이 대빵 만하네 아주 그냥 기빵망이 이렇게 하는데 나리고 <웃음> 어, 너무 센나? 끝이에요? 뭐 없어요 이렇게? 이거 해봐야겠죠 여러분 디즈니 우디입니다 디즈니 어, 나는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얘가 약간 어? 앉을 수 있네? 이게 뭔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다리도 이렇게 흐물이 조금 그게 아쉬웠는데 얘는 이렇게 손모가지도 자우지 장지지 돼요 얼굴 디테일이에요 디즈니가 약간 눈동자도 똘망똘망하고 뭔가 약간 이제 광택이 좀 덜하니까 훈남스 느낌인데 얘는 조금 같이 비교해보니까 약간 무섭죠 뭔가. 옷을 보면 옷도 비슷해! 색깔이 달라 색깔도 다르고, 이거 줄도 좀 다르고 바지 색깔도 얘는 진짜 청! 얘는 들청! <웃음> 얘는 이제 관절이 있어야 되니까 얘 빵쿠스가 이렇게 계속 뚫려있고요 얘는 빵쿠스 없이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얘 손, 손은 손 비슷하네, 이렇게 손 손에 손 잡고! 소리 상자의 이 링도 디즈니께 훨씬 이렇게 커요 네, 딱단 여기 앉아있고 야! 친구야! 버지다버지냐 <웃음> 이렇게 해서 이 느낌! 이런 느낌 너무 귀엽죠 여러분. 포징 친구들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점점 잊혀져 가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콘텐츠 예고를 하자면 2020년 여러분 또 다이어리 준비하셨습니다. 추억을 또대살이 미대 오빠 갖고 컨텐츠 새로 산 다이어리와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몇번 보시면 요 요런 느낌 요 느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보여줄 건다 보여졌다 들어간다 어야내품 어, 어,